오늘은 저작권의 문제를 겪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찾아왔다. 선생님!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신청해서 개선사항 및 관리 방향에 상담받아! 선생님! 부성물에 대한 사업법 비용과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에 저작권 육성 지원을 신청해! 지금 저희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했던 전화권은 어떻게 하죠? 뭐?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에 저작권 전문가들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작권 정보를 제공받아! 그리고 자네... 자네는 지금 당장 저작권 내방 상담을 신청해서 저작권 서비스 센터 사무소에 방문해 기업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받아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저작권 침해잖아! 아... 직원들의 저작권 인식이 바닥에 떨어졌구만 하루빨리 저작권 인식 제고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신청해야 겠어 그런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뭐냐고? 다들 저작권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저작권 용량 강화를 위한 무료 서비스 무엇을 제공하냐고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소프트웨어 관리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전국의 변호사, 변리사, 교수, 지무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저작권 산업 현장 서비스 지원단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 산업 현장 서비스, 저작권 관련 강소기업 성을 위한 기업의 저작물에 대한 사업화 비용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 저작권 특성 치유, 1 3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사무소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전국 어디서나 저작권 일반 상담, 저작권 지원 사업안내림이 제공된 저작권 대방산, 기업의 저작권 인식 제공, 영리한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운영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저작권 교육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데 신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서비스 받기 어려울까봐 걱정된다니 이렇게 떡하니 13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클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의사항은 2번으로. 저작권 이제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있으니까.